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죠 롤렉스의 하이엔드급 스카이 듀엘러 보시다시피 검판의 샘네스 스틸 그리고 옐로우 골드 콤비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. 이 제품은 2018년도에 출시된 새 제품이고요 사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 베젤을 지금 보호해 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이 롤렉스 건판의 콤비 제품은 이렇게 시리 녹색인데요. 이 녹색은 2015년 약 중반부터 롤렉스가 정책을 바꾸면서 오메가도 따라서 바꾸기 시작했죠. AS가 5년 이상 된다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출시년도가 2018년이기 때문에 AS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제품이고요. 이전 제품은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실을 사용했습니다. 아, 먼저 베젤의 크기는 42mm이고요. 이렇게 플루티 베젤이 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음,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스카이 드웰렌은 듀얼타임과 보통은 날짜만 있는데 월도 표시되는 게 특징이죠. 월은 어떻게 했냐면 12시가 B월, 1시가 1월, 2월, 3월인데 1시 보시면 이렇게 빨간 창이 보이죠. 이걸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. 12월, 1월, 28일 이렇게 읽는 거고요. 날짜 변경이나 이 모든 세팅은 이 베젤을 돌리면서 하는데요. 제가 위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. 에버그린 보즈골드로 제가 시연한 게 있는데 그걸 타고 가시면 롤렉스의 작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. Like 이 제품 또한 이질 링크로 한 5mm 정도 조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뒤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스크루다운 백이고요. 방수는 100m 그리고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72시간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롤렉스 콤비 제품이죠. 이렇게 관판의 콤비 제품, 레퍼런스 넘버는 316933 제품을 이렇게 간단히 소개했습니다. 짠! <웃음>